억수로 잔만하네. 지금 막 생각이 엄청 많은가 봐.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머리에머리에 머리가 엄청 복잡해. 뭔가 일어설라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제 하거든? 개인적으로 뭘 하는데 그거는 음. 뭐잘 될까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바빠. 근데 일은 하고 돈은 벌기는 하는데 근데 돈은 제가 놓고 보면 돈은 실속이 없어. 이성적인 건 어때요? 이성? 여자? 진지하게 만난 여자 있어. 그러면 결과물도? 한 3년? 3년 동안 이어간다면 은 그때 가서 터뜨리는 거지. 어, 그때까지 이어가면? 음. 연안해 여자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금호등에 살고 있는 약소한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쉬시는 날 뭐하세요? 집에 있지 뭐. TV는 안 보세요.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요? 뭐좀 보세요? 뭐칙 영록인가? <웃음> 저 몰라요. <웃음> <웃음> 중국어 할줄 아세요? 중국어? 니 하옹아? 그거는 다 하는 거잖아. 저도 할줄알아 나는 어. 중국 드라마 진짜 잘 봐. 막 신들의 얘기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게 많아요. 진짜 재밌어. 거기에서 연애하는 것도 막 나오잖아. 네. 막 사랑 얘기. 네네네. 막. 네네네. 어, 가슴도 웅크하고 있잖아. 뭔가. 아, 진짜. <웃음>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시라고 제가 한국 사람 가졌어요. 그래서 <웃음> 마음을 들여다볼게네 억수로 산만하네. 지금 뭐 생각이 엄청 많은가 봐. 생각에, 생각에, 생각에. 꼬리에, 꼬리에. 머리가 엄청 복잡해. 지금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저거? 근데 일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적인 거는 많이 바쁜데 일적인 거는 지금 많이 바쁘지는 않는다 이제 하거든 석삼 년 석사 년어 정도는 기운이 꺾여 있는 기운이다 이제 그러고 그리고 올 한해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일어설라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제 하거든 개인적으로 뭘 하는데 그거는 뭐잘 될까요? 안 되지는 않아. 사업이라든지 요런 거는 지금 바빠. 기운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 놓고 보면 이쪽 쪽 쪽으로 돈을 버는 게 있거든. 일 자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걸쳐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일은 하고 돈은 벌기는 하는데 근데 돈은 있잖아. 놓고 보면 돈은 실속이 없어. 어, 돈은 앞으로 보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 돌아서고 나면 돈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것이. 이분이 TV에 나오면서 야망이 되게 많은 사람이. 아, 야망 이 사람 욕심 많아. 아 그래요? 근데 욕심 많아. 그 야망을 좀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네네네. 이 사람 기준치는 있잖아, 갖추기가 힘들어. 이 사람은 있잖아, 항상 좋은 거, 폼나는 거. 네네.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뭐든지 있잖아 남들보다는 좀더 월등한 거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지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이성적인 건 어때요? 이성? 여자는 있는 거야? 지금요? 어 아니야 지금 만나고 있어 진지하게 만난 여자 있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 아이, 그냥 내가 봤을 때 유명하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결과물도 결과물은 지금은 터뜨리진 않아. 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몇년 정도 보세요한 3년? 3년 동안 이어간다면은 그때 가서 터뜨리는 거지. 오, 그때까지 이어가면? 어, 연하네 여자는. 여자는 없지는 않아. 어.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분 개그맨이 개그맨? 네. 석경완 씨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아아아지 아시죠? 그 사람이 있나? 선생님 미우새 아세요? 미우놀리 음, 새끼? 거기에 이제 나오면서 상을 탔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올해도 그 기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 좀 활동을 좀더 하려고 노력하는 건 있어. 음. 올 한해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욕심을 좀 부리는 건 있어, 이 사람이. 어. 이분이 방송에 나오면서 야망이 되게 많아요. 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어, 그렇구나. 이 겉으로 보이게는 얼굴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욕심이 없어 보이겠지만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 놓고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 사람은 짜증내. 그 겉으로는 온화한 것 같으면서도 네네. 이 사람 욕심 많아. 아. 뭔가 자기 일에 뭔가 어 걸림돌이 되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네. 이사람 화를 부려. 닭고기 사업을 해요. 고기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럼 계속 유지가 잘 어, 될까요? 어. 사업은 괜찮아. 원도 좋고 운도 나르고.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버는 건 진짜 많아. 돈에는 자기 손아귀에 잡히는 돈은 작아.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거 조심. 뭐 구설이나 뭐 이런. 구설수 이런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산만해.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야.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 이막 머리가 복잡해. 너무 일만 벌려놔고 놓 두서가 없다 이제 하거든.